4월 13일 출시된 신규 확장팩 가라앉은 도시로 외항해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확장팩 출시 일주일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직업별 승률을 살펴보는 도중에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바로 드루이드의 지표인데요 하스 리플레이 기준 4월 22일인 현재 드루이드의 승률을 보면 정규전 3위, 야생전 1위, 클래식 1위, 투기장 1위를 차지하며 모든 대전 모드에서 직업별 승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이드, 왜 이러는 걸까요? 먼저 정규전 살펴보면 램프드루이드 덱 타입이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카드들을 보면 이번 확장팩에서 추가된 수중동물변신, 꼬벅이는 해초관리인, 기적같은 성장, 나가거인과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자연의 정수거플 오닉시아의 비늘, 카자쿠산 등도 활용하고요. 핵심 세트 카드로 추가된 대지의 비늘, 천벌, 육성까지 채용하면서 기존의 램프드루이드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속성장, 육성, 자연의 정수 거프를 통해 빠르게 마늘을 범핑하고 수중동물 변신과 기적같은 성장을 통해 더 쉽게 카드를 찾아볼 수도 있죠. 이브스와 나가거인 등 강력한 하수인을 엘룬의 예언자와 함께 사용한다면 무시무시한 필드가 한순간에 완성됩니다. 여기에 어그로대기 상대라면 꾸벅이는 해초관리인 천벌로 버텨주고요. 심지어는 산호의 두루이드를 사용해서 상대의 필드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데미지를 입었더라도 이 강력한 나수인에게 대지의 비늘이 발린다면 상대의 핸드폰은 유사하지 않겠죠 이 주요 덱 상성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직업에게 비슷한 승률을 보이거나 더 좋은 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주 흑마와 컨트롤 전사를 상대로는 무려 70% 초반대의 승률을 보이고요 그나마 토큰 학사, 기계법사, 기계기사 등 필드를 많이 까는 어그로 덱에게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야생전에서의 드루이드는 어떨까요? 4월 6일 켈타스 선스트라이더가 밸런스 변경전의 효과로 돌아가면서 세 번째 주문의 비용이 다시 0으로 바뀌자 소비날먹대이라고 불리는 반즈 켈타스 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코스 주문을 많이 넣고 이 켈타스의 효과로 휘둘러치기, 별빛 선광, 궁극의 역병 등을 공짜로 사용하며 상대의 본체를 노리는 덱이죠. 정말 야생은 어썸하네요. 다음은 클래식에서의 드루이드입니다. 자군야포를 사용하는 램프 드루이드가 약 6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덱인 만큼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률 1위를 지키고 있어요. 투기장에서의 드루이드는 55.1%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드루이드의 주문입니다. 드루이드의 투기장 카드 덱 비율 탑5가 모두 주문들로 랭크되어 있거든요. 이 무엇보다 필드 싸움과 드로우가 중요한 투기장이다 보니 기적같은 성장, 바다 동물 친구들, 아즈샤라의 정원, 오닉시아의 비늘과 같은 카드의 효율이 엄청나죠. 또한 이 주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까마귀 우상 주문도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드루이드의 투기 장성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확장팩 출시 이후 왜 드루이드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드루이드의 기세를 꺾을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스펀의 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